저렇게 길쭉한 네모로 다 그려놨지만 길쭉한 네모가 아닐수도 있어요 네, 그리려던걸 그려봤어 으흠. 으흠. 어 그런 모양도 나올수 있네 어어그 모양은 어떻게 한거예요 나오게 하기위해서 음. 응. 음. 이 원래 3번에 있는 원래 카드를 어떻게 했네요? 오른쪽으로 응. 눕혔어요 오른쪽으로 뭘 했다고요? 눕혔어요 눕혔어요? 아하 어! 그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<웃음> 어 이럴 때 우리가 눕혔어요 말고 돌렸어요 회전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회전시켰어요 한 번에 있는 카드를 응. 왼쪽으로 응. 회전시켰어요 네. 오케이 왼쪽을 회전시켰어요 자 우리 각도 일단 이따 얘기하기로 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을 좀더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각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한 바퀴를 우리 몇 도라.. 아이쿠 한 바퀴를 우리 몇 도라고 하게? 음.. 3만 6도? 오케이 퍼펙트 맞아요 어 그거 잘 기억하고 있군요 자